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분양의 아파트도 관심이 많지만 은 실제 우측의 아파트 가격도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요?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 이제껏 대구에서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재개발이 발생됐고 그리고 많은 거래들이 있었고 양권으로 엄청나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하락론에 지금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수성구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성구가 가장 많이 떨어질 것이다. 왜?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적으로 뭐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마진이 높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죠. 그렇다면 결국은 수성구가 마진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를 했는 갭 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빠진다면 수성구는 물론 학군과 기존에 고액의 연봉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종구 자체의 공단가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가격이 많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물론 아파트 위주로 본다면 은뭐 저는 사실 주택이나 뭐 상가주택 다가구가 그렇게 폭락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 굳이 폭락할 이유가 없죠. 그만큼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만큼 두배세배네배까지 뛰지도 않았을 뿐더러 재개발 때문에 더 이상 공급되는 땅이 없습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에 뭐 재개발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나 뭐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몇천평이 밀면서 철거가 되면서 뭐 20층, 30층, 40층까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가구수가 늘어나지만 주택은 캐봐야 원룸, 뭐, 상가주택 지어봐야 크게, 뭐, 실수요조, 실수요자 입장에서, 자 입장에서 그만큼 세대수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멸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 논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외지에서 수성구에 엄청나게 투자를 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또 그만큼 상승도 되었고 또 재개발 보상이 받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수성구 쪽에 투자를 좀 해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투자를 했는게 뭐 통상가 건물이나 원룸 건물 다가오주택 위주보다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아파트였죠 갭투자 분양권 모든 것들이 아파트 위주로 모두 좀 돌아가다 보니까 상승폭이 가장 큰 것도 수성구 였기 때문에 하락폭이 가장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다양하게 부동산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수성구는 내려도 별로 안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저하고 통화를 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학습 효과라 하는게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는게 상황을 한번 겪어보면 그쪽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다양 하게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태에 충격이 있던 아니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자꾸 한 곳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승구는 비싸다. 수승구는 내려도 별로 안 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단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시에 주 메인이 되는 동네가 서울 강남과 비교를 하고 모든 뉴스들이 서울 강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입식 어떤 세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어떤 판단도 있지만 경험과 제 생각에서도 저도 뭐 예전에 영상을 올렸지만은 다양하게 돈을 수, 벌었을 때도 있지만은 말아먹었을 때도 많았는데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은 한 곳만, 하나만 자꾸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결론, 그런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성구 마찬가지 당연히 고액의 연봉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전부터 많은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이 너무 높았던 곳이기 때문에 하락이 되더라도 사실 그 하락폭 자체도 많을 뿐더러 물론 수송구라고 해도 가격은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하지 개개인의 기준을 여기에 유튜브에 영상으로 만들 수는 없죠. 단지 그런 문의가 오면 이런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고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저는 수성구 아파트도 가격폭이 많아질 것이고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생각의 차이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항상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사례들도 있었고 뭐 저는 확인은 안됐지만 실제 어떤 경험상의 얘기들을 또 주변에서 듣죠 항상 사람이 재산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물론 검은 머리 짐승은 뭐 거두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인가 머리 검은 짐승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또더 무섭기도 하고 이제 보면 은 사람의 어떤 유대관계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내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아는 것도 무조건 한번더 물어보고 거기에서 또 토론을 한번 해보고 각자의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거래는 되지 않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대구 전역에 어느 정도 거래는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13억이든 15억이든 아파트도 거래가 되는 데는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구 인구 대비, 대구 땅평수 대비 뭐이 정도 거래는 거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워낙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재개발 보상을 많이 받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래 정도를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실제 뭐 15억이다 18억이다 뭐 거래는 되죠 그리고 그 거래가 단지 많이 없을 뿐이고요 뭐 저희 같은 서민들은 뭐 이런 아파트 굳이 뭐살 돈도 없지만은 뭐 저는 살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살 정도면 다른 뭐 메인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세컨 하우스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투자나 아니면 가격 하락이 얼마나 하락할지 아니면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할지를 가지고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어 이리저리 전화를 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성구도 저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폭 또한 기존보다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뭐 2억 3억 이런 1, 2억 개념이 아니고 3, 4억 5, 6억 우리가 계산을 할때 프리미엄까지 계산을 같이 해줘야 되죠. 왜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프리미엄이 3억이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억이었다. 그럼 9억입니다. 근데 9억의 아파트 프리미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P5천이 생겼다면 3억 5천이 하락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비교해서 확인해보면 수승구 마찬가지 금액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면서 하락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거의 많이 없을 뿐더러 더욱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주변에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서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임원 사태하고는 게임이 안될 정도의 아파트에 어떤 대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어, 술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한번씩 해보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법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서로 뭐 논쟁을 부릴 입장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갈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부동산을 하면서 대부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준비를 또 하셔야 될 분들은 또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경기 악화가 거의 그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면 은 공장을 운영하는 거나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분들은 손실이 생길 것이고 그 손실을 어느정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상황들도 플러스 알파로 생길 것이고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는 분들 다 던져야 되겠죠. 현재 대부분 신축아파트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뭐 150개 200개 200개 넘는 전세들이 수두룩 뻥뻥합니다. 왜 수두룩 뻥뻥할까요? 일단 전세라도 놓고 견뎌보자는 것이죠. 팔아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입장에서는 팔아야 돼요. 뭐 견딜 수 있는 입장이라면 계속해서 한번 견뎌 보시도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국한적인 얘기입니다. 평생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수송구에 대해서 자꾸 수송구 수송구 그리고 마찬가지 역세권 역세권 따지고 묻고 하는 분들이 애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집값 때문에 대구의 대표 부천으로 손꼽히는 대구의 강남 수성구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계적으로 봐도 미분양 수가 증가 추세고 심지어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마저 속출했다. 지난 5월 13일 동대구역에서 자동차로 20분 만에 도착한 수성구 파동 더펜트하우스 수성은 1년 반전인 2020년 10월 준공 입주이 이뤄졌다. 당시 분양가는 6억 3,200만, 6억 9,950만원. 현재까지 실거래 신고 내역이 없지만 네이버 부동산이 공개한 확인매물 집주인의 거래 의사 확인 후 등록 자료에 따르면 1 4 2야 전용면적 시세가 7억 8천만, 8억 5천만원 수준으로 분양가 대비 1억 2억원 안팎 올랐다. 단지는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호시명 타운하우스로 줄지어 있는 단독주택들은 고급빌라 느낌이 들었다. 문양 때부터 배산임 수영을 강조했던 터라 수성못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단지와 이어져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아 보였다. 다만 가파른 언덕에 집이 있어 자차가 없다면 텐트하우스로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 교통편은 불편해 보였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실은 2024년 3월 준공 완료 예정이다. 현재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저 수성네이크 우방아이유실 공사 현장 맞은편 빌라 앞에 생존권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우방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대구 1년세 미분양 43배 폭증 대구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수성구는 중공 후 미분양 단지만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공대 입주 4년이 지난 지산아이유실 네이처는 40가구 이하 소개모 뭐 단지임에도 일부 물량이 주인을 못 찾았다. 이어 더펜트하우스 수성 143가구가 지난해 12월 준공한 수성골드클래스 더센텀 588가구도 현재까지 미입주 상태다. 수성골드클래스 더센텀은 미분양 가구 수가 84 3가구 112일가구로 지난 2월에 이어 줄지 않았다. 지사나의 일시 네이처와 더펜트하우스 수성은 건설업체가 미분양 가구 수를 비공개 요청했다. 수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에 기존 물량이 빠지지 않고 있고 신규분양 단지도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 라고 귀띔했다. 그는 요즘은 금매매 급전세 물량도 많이 나와 세입자 찾기도 어려운 실정. 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인구 지난해 대비 1% 감소, 물량은 2배 증가. 대구 전체로 확대해보면 미분양 단지수는 중구 8곳 동구 9곳 이하 중공 오한 곳, 남구 3곳 한 곳, 복구 3곳 두 곳, 수성구 7곳, 3곳, 달서구 7곳, 달성군 한곳 등이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중공 후 미분양은 말 그대로 심각한 사업장으로 인식된다. 동네 아파트 분양사업 대부분이 선분양 시스템인 상황의 입주가 먼저 진행된 후 주변 상권과 교육 인프라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중공 후 미분양은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를 시공사와 입주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2000년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시행사들이 할인분양에 나서는가 하면 기존 입주자와 할인분양 입주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시공사의 환불 요구나 법적 소송은 물론 한 입주자가 분신한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후 남구로 이동했다. 남구 대명동의 나나바로 아파트는 준공 후 미분양 단지다. 해당 아파트는 5월 2월 16일 준공이 완료됐고 60가구 모집에 53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나나바로하는 대로변에 자리잡아 편의점, 화폐, 식당 등 편의시설을 누리기에는 좋아 보였고 지하철 역바로 앞에 있어 역까지 도보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올 들어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대구의 경우 미분양 주택수가 6,572가구를 기록 지난해 3월 153가구 대비 42.9배 폭증했다. 이 같은 대구의 미분양 폭증원인에 대해선 인구 대비 공급 물량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구 인구 연황에 따르면 4월 대구총 인구수는 237만 8573명으로 전년동기 246만 2965명 대비 2만 7723명 1.15% 감소했다. 대구 수성구는올 4월 인구수가 41만 5 6 9 3명으로 지난해 42만 1840명보다 6146명 1.46%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한해 대구에서 공급될 예정인 아파트는 2만 5천여 가구로 평년 수준인 1만 2천 가구의 두배를 넘는다. 현장에선 이미 올해 미분양 아파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수성구의 경우 학군이 매우 좋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자녀 교육을 위해 입성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가 다시 학군 수요가 감소했을 수 있다. 또 설명했다. 다른 이유로는 부동산 호황기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매매가와 전세금 차익만 매수하는 갭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어 이로 인해 충격이 생긴 것으로도 보인다. 또 덧붙였다.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 m 사업액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실적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이 가장 큰것 같다. 며 주택 매수 심리가 많이 꺾인 상태인데다 대구는 지난해부터 공급이 많아서 심지어 일군 브랜드 단지마저 미분양이 나왔다. 고 말했다.